홍언니의 선수야 보고 싶다 IFBB 프로 보디빌더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닉네임이 코리안 타이거 코리안 타이거라는 닉네임을 가진 선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염, 털이 많습니다그 다음에 저보다 선배입니다 운동을 저보다 더 오래 했죠 그리고 홍언니와 대학교 동문 동문이지만 저보다 형이지만 학번은 제가 더 높아요. 성엽이랑의 인연은 작년 나바지피, 나바지피에서 제가 체급전을 우승을 하고 네, 성엽이도 체급전을 우승하고 어, 프로무대에서 만났죠 프로무대에서 네, 성엽이는 어, 작년, 재작년부터 어, 매니아들 사이에서 되게 이슈였죠 어, 아주 메스가 좋고 별명답게 네, 사이즈가 엄청 큰 선수입니다 올해도 프로무대에서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박정수 선수와 장성엽 선수와 함께 IFBB 프로 보디빌더로서 제가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고 수다를 한번 떨겠습니다 정세영에 있는 3번의 바디 채널로 왔습니다 여기 어, 는 문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유튜버 허원입니다. 유튜버 허원입니다. <웃음> 유튜버 허원. 아 오늘 같이 할정세가하고해주요여 조용 한데 네. 밥 먹고 네. 이국수 먹고 가서네아 네. 그렇게 네. 아, 네. 식사를 하면서 국수를 먹으면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 들어가겠습니다. 아... 오인근이가요, 최. 아 인근이가, 인근이가. 아왜 아, 그냥 이미지 때문에? 수염까지 길렸다. 아, 그러니까. 원래 수염이 없다가, 어. 근데 이제 다이어트 막 빠지니까 여기 이제 주름이지 거야 그래서 인근이가 아 형님 코리아 타이거, 오그 좋은데요? 그 그렇게 계속 밀고 간 거잖아. 아 그래요? 딴 지역에 가잖아. 이렇게 술을 먹고 뭐밥을 먹으면 뒤미와. 어, 왔다 가지 않으시냐고. 왜, 이, 이, 그러니까 이거 수염 때문에 그런가. 그러니까 수염이 없으면 김감인가할거 아니야. 아, 성화비는더 메스잖아. 누가신가. 뭉치 형이 아. 지어준고 요즘 뭐, 사실 제 의사가 없었어요. 어. 어. 원래 아니, 원래, 원래 야, 자기 의사가 없지. 그냥, 어, 뭐. <웃음> 나만 내가진거 형원이라고. <웃음> 진짜? 아니, 요즘 원래 그, 그 있잖아. 다 이렇게 국민의힘 하나씩. 저희도 하나 어,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너 그거에 뭐, 음. 더 메스고. 뭐, 음. 괜찮은데, 근데? 응, 장난하면 안 돼. 7월 초인가 있었죠. 1월 말인가 7월, 상월이에 3월이에요. 음, 안 나왔네 뭐. 마지막 식사는 어차피 안드테고떠먹을테게고아 이거 아, 식당이죠. 아, 아, 이거 의사식사지 <웃음> 아니 다 미리 알려놨어. 기도 있고. 뭐탄 다이어트 때 네, 뭐. 탄단지고 뭐다 있잖아 네. 양파도 있어서 집안 보내도 되니까. 그러니까. <웃음> 근데 원래 늦게까지 먹으니까. 예. 3이 전날까지 도 먹어요. 오히려 전날 치팅처럼 진짜 막, 먹는 거같아 전날에 나도 저거야 피자 먹고 힘 먹어. 아, 원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 방식이었잖아요. 음. 그리고 요즘 방식대로 도한번 해봤어. 근데 확실히 대단한 느낌 거는 음. 수분 조절이 잘돼있고 거지. 뭐안끼긴 하더라고요. 뭐 물을 먹던 막시름을 어. 먹던 살살 많이 먹던안끼더라고 아. 저는 전날 먹고 지금 다 먹었어. 일단 그 매덕 피자 먹으러 가면 아 가기 전에 일단 실시코 음. 먹고 먹고 타이밍 진짜. 아. 어. 뭐가지고. 밥 거기서 볶음밥 고구마 먹고, 먹고 딱식 돼가지고 밥 먹어서 피자 먹고 가는 길에 그 비빔국수집 있어요 비빔국수에 밥도 먹고 음. 또, 또 어디서 주서적으로 해서 카레는 또 이제 그또 지방분해가 성짓이있잖아요카레또 <웃음> 이제 잠깐 아. 찍어서 카레 먹고 또 이제 단백질이 부족한 아. 거 그래서 이제 일식집 가서 규동 아 규동? 규동 <웃음> 엄청 먹었구만 응? 형 응? 옛날에 폰인하면은 20대 때 알고 있었어 형이 맨 처음에 응. 그 사진 있잖아요 그쵸? 체인인가? 체인 이렇게 뜬거 있잖아요 어체인 그거 진짜 진짜 멋있게 나왔 아, 그러니까 시대 잘못 당한 거야 <웃음> 지금 <웃음> 그랬어 봐라 <웃음> 맞아, 맞아. 아, 그때는 연예인 하라고 막그랬지 응. 지금은 그런 이 얼굴에 갇힌 게 없잖아 응. 뭐, 얘네는 가라는데 역시 응. 체급을 올리면서 얼굴 또 커지는 거야 변해요 진짜 난케빈 레몬 는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에 케빈 레몬. 보로 아직도 <웃음> 케빈레몬는 좋아 내가 프로하고 사진 한번도 안 찍었어 내가 케빈내보는 왔으면 찍었을까?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케빈 레몬 한 번도 못 봤지 아저두번 봤어요 근데 저도 아, 캐비닛으로라도 찍었는데 저는 이제 플렉스일러니까는 어. 플렉스일러는 가서 막 얘기도 했어 영어 못하는데 어. 막 그냥 안 되는 걸로 어. 막 해서 막 진짜 여기까지 그래서 어. 너무 좋아. 형님은? 어.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 어. 제이 커틀러. 아 제이 커틀러. 제이 커틀러. 팬들을 대하는 이런 거 보면 좀플렉스이스나 제이 커틀러 둘 다. 어. 근데 제이 커틀러보다는 훨플렉스이스가 훨씬 더 진짜 줄이 이렇게 막서 있잖아. 그러면. 엄청 줄이 늦게 빠진 뭐 어, 언니는 저렇게 해놔야 되는막제차 댔다 가보니까 어디서 왔니? 언니 어, 운동하니? 얘기를 해 뭐, 아, 어, 어 무슨 운동 좋아하니? 어. 이걸 다 해주고 어. 플렉스로 있이거 옆에서 보면 안쓰러울 정도 해. 입이 다 말라가지고 또립밤이라 이렇게 발라주고 제리플스 트리플리스 그런 어떤 산수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거 이제 플렉스로 쓰나 면런는이 있거든. 요즘은 체질이 다 좋아졌잖아. 음식이 변하고 다 체형이 다 요즘 다리 길잖아. 안, 된데, <웃음> 안 요즘 사람이 아닌가 보군요. 즘 사람. 형이 얘기하는 건 20대에, 아, 이제, 그렇지. 근데 그, 문제는 그 뭐냐면. 조금만 더. 아, 문제는 손을 뭐냐면 보시 연령이 높아. 근데 이제 트에 있는 그 20대 선수들이 몸이 좋은 선수가 없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운동하는 데도 좋은 선수들이 없어. 저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뭐 하다보니까 제가 20대에 뭔가 거걸 대표하는 것같거요 <웃음> 아무튼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모든 해답 자체를 그 운동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에이. 요즘은 SNS도 발달되고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게많다 보니까 뭔가 그 어떤 다른 루트 그래서 그게 뭐 새로운 트레이닝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잖아요 가슴이 안 좋은 거 벤치프레스 10세트 해낸다 2 0세트 해봐야지 뭐. 이런 네, 라인도 있다면 지금은 그렇지, 그렇지. 벤치프레스 10세트는 했는데 안 되네? 그럼 이건 다른 방법이 있을까? 자 이제 무슨 뭐뭐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조금 다른 게 이때는 딱 진짜 운동하는 사람 운동만 해가지고 막고립돼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더 이상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운동하는 목적 자체가 진짜 오늘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선수층 자체가 빌더보다는 뭐 보디빌딩이란 종목 하나밖에 없어서 도, 도, 도 그렇지, 지금은 종목이 너무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보디빌딩까지 진입하는 게 너무 어렵긴 해요. 모델 이게 쭉쭉 올라가더라도 음.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거라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또 너무 익스트림만 일어났다는 부 자체는 또 이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런 기피하는 경향이 네. 있어서 세계적으로 뭐 네. 뭐. 그러니까 진입 장벽은 이제 낮아졌는 그쵸 그렇죠. 렇 응. 어, 기회도 많아지고 했는데 비해서 이제 옛날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 미스터코리 다 주아나였잖아 다 이거였잖아 근데 이제 요즘 뭐 내가 뭐, 요즘 애들 막, 막 뭐라 하는게 아니라 나는 대중인 애들 무조건 운동 많이 하라고 요즘 애들 뭐라고 해도 돼요? 뭐, 선배님 어.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다 오픈 프로잖아 일 1, 2프로들이야 근데 그 프로들도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잖아 근육이 운동하면 쌓이는 건데 그 프로들 보고 아그 프로가 한시간 하니까 나도 한시간할 거야 나는 합 1시간 하고 운전하기 바라야 그사람뭐하고 생각 안하고이 어. 세트가 오늘의 네. 운동의 마지막 세트 하는 네. 생각으로 해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보고 어? 3세트 하시네? 나도, 나도 아. 그럼 여기 있그러니안 나온다고 그런 거 같아. 나는 대고 나서 고등학생들도 알아봐. 어. 어, 고등학생들도 알아봐. 그러니까 연령층이 이제 다양해. 고등학생도 알아보고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아. 많이 알아봐 주고 근데 이제 좀그행동거지가좀 조심해야지. 음. 뭐예전에 우리 규율이 쐈으니까 알잖아. 내가 딱 중간이잖아. 중간이어서 내가 어, 밑에를 관리해 되고 위에서는 욕먹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이미지가 안 좋았던 말이야. 애들 나도 그렇게 떼지는 않았어.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된 거야. 형이 형들 많이 들었죠. 응. 고등부 애들이 형을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했었어. 해왜 그러냐면 왜 그래? 나는 운동 외에는 장난치고뭐 신경 안 썼단 말이야. 근데 운동할 때 애들이 멍 때리거나 자세가 안 나오거나 그러면 그 자세를 내가 한 시간 동안 시켰어. 그거는 맞는 거거든. 요 어. 왜냐면 운동하다가 고조 잘못 하면이런 거는. 그렇지. 안 되지. 안 어. 안 되지. 집중력이잖아. 이 운동은 집중력 아니야. 집중력이 없으면 운동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네. 뭐? 되게 지금 사람들 되게 좋아. 아, 이미 좋아. 재탄하다고 아, 근데 좋아? 지금 내가 나이도 있고.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됐던 거 근데 내가 굳이 아, 나이 예. 먹고 혈기왕성할 때잖아 그렇지 그치. 지금 이제 요즘은 드라마 로 울어 마음 <웃음> 다섯이야 아, 이제 막여성분이몸에들어서 <웃음> 네, 저도 그래요 그치? 이게 너 웃지? 아 대박 야막 여성은 몸에 나와막 울어 드라마 보고 <웃음> 네, 그게 맨말틀린거없는거같 <웃음> 진짜 거 그럼 우리 상혁이는? 인스타 아이디밖에 없어요 <웃음> 인스타? 그걸 <웃음> 제일 부러워했어아앨이라 아, 부러워했을 수 있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냐면 솔직히 사람들이 만약에 관전기가 있거나 네, 그런 거 좋아해. 요그러면는그 하나, 이 문구 하나가 음, 맞아 엄청난지. 근데 저는 막 이거 하고 나서 크게 인지도면에서는 달라졌다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은 저는 빌더보다는 음. 음. 자기의 친구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아, 아 진짜 아, 일말이네. 아, 그래서 사 제가 프로를 따르지 않다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네. 그냥 연예인 친구 중에 몸 좋은 게 헤이터다라고. 나온 때 상대. 집안이랑도 저희 집안도 잘 아예 개 어. 없이도 저는 걔네 집을 안 어. 먹으려고 어. 그 정도니까 어. 그 네. 택시 드라이버 아버지예요. 네. <웃음> 그래서 아직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음. 음. 어. 네. 근데 뭐 그런 인지도 면에서는 사실 큰 그, 그거인데 오히려 인지도가 생겼다면은 어. 이제 해외 시장에 이제 인지도가 생겼다고 어. 야 A 시아 중에 얘가 이런 애가 있다더라 어. 이런. 레슨비가 아. 비싼 줄 알아 우리가 그자 아니잖아. 어? 다 똑같아 내손비에 10만원, 10만원에서 15만원 요즘에 인스타 스타, 살러 많아내리기잖아 이런 친구 더 비싸요 더 비싸? 그런 사람한테 배우지 말고 몸 좋은 사람한테 배우라고 했어 그게 맞잖아 그리고 회원 이게 일반인들 오면 다, 다정하게 가르쳐줘 하지만 이 사람이 선수는 할 거면 선수는 뭐야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회원도 많이 매니아에서 선수 된다 하면 임팩트 있게 가르쳐주는게 맞아. 왜 자기가 비싼 돈 내주고 자기들을 이제 그 사람들 비싼 돈이잖아. 어쨌든 그러면 뭔가 강도 있게 가르쳐주는 사람한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근데 뭐아 착하고 조용하고 아 무조건 떠받들리는 사람한테 가봤자 결국 아무도 것 없는 거야. 몸이 뭐가 좋아요. 아니 비싼 돈을로봐 내가 배우고 주고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내가 어쨌든 결과치잖아. 결과가 좋으려면 자기한테 뭔가 임팩트 있게 가르쳐주고 이것도 임팩트도 뭐라 하는 것도 관심 있으니까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막말로 그냥 돈으로 갔으면 고개를 갔으면 얘가 어우 잘한다 어우 잘하시네 몸 좋아요. 좋아요 이러면 끝이야 근데 내가 막 거기서 열정 떠는 거잖아 얘 열정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결과치면 되게 좋아해 왜?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알거든 근데 그냥 어우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영업이 있어 어, 영업이지 있어야 이 사람은 뭐, 그냥 서비스, 어, 서비스, 어, 서비스 돈으로 보는 거야 돈으로 그리고 선수한테 배워야지 되는 이유가 어? 운동을 오래 했잖아 축구 감독이 무슨 B 선수가 감독한 거 봤어? 그러면 그 선수들이 오래 했기 때문에 어? 그만큼의 노하우와 스킬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체질 한 명씩 한 명씩 체형을 다 파악을 해서 다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자기 노하우가 없으면 경험치가 없으면 절대 못하는 거야 야 그런 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어, 단순히 그냥 뭐 인싸 스타나 저 사람의 뭐 인성이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 사람들 배우는게 아니라 그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그래야지 어? 자기가 배우는 목적이 있지 여러분들은 운동을 배우기 위해서는 3번에 있는 정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웃음> 꼭 오세요 전혀 열정적으로 밝게집니다 근데 선수로서 나는 솔직히 내 제자가 그 배경이라는 제자가 이제 피규어 프로거든요 피규어 프로. 근데 우리 처음에 센터에 회원이었어 근데 이제 직원을 하고 내가 한번 시합 나가라고 거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3년 만에 프로카지탈 거잖아 대단한 거지 일반인에서 3년 만에 제자지만 되게 존경을 할수 있죠. 이성, 이성적으로. 근데 나는 몇명 얘기해요. 예, 나는 <웃음> 나는 어째 국내보다 커트라이 커트라이. 한2 0명까지아 오케이. 나는 국내보다 해외 프로들. 아 그리고 그래서 나는 여자 선수는 해외 있는 선수들이 되게 좋아해요. 더 개인적으로 외국 여자를 아, <웃음> 아, 아, 아, 좋아. 좋아해. 아 저는 서양적인 스타일을 좋아해. 좋아. <웃음> 어, 어. 네. 여, 여, 여, 내가 그메일 k 주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아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나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그 o n t know. I don't k n 그냥, 아, 이런 데서, 무대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무대 올라가면, 어, 포스가 있기도했어 정말 멋있다. 그리고, 요즘, 도계게 그, 뭐야, 유튜브 역시 신하고버은진 선수. 아니, 나버진이랑안 끝났는데, 방 개인적으로, 여자를 좋아하는 거. 어, 그렇지. 아, 이제 이렇게 방송이 끝 형태 형에게 부디빌딩이란. 나한테 부디빌딩이란, 영원한 친구? 노랫지. 지금 30년을 했으니까 내가 보디빌딩을 함으로써 물론 회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보디빌딩을 해서 대학도 가고 보디빌딩에서 실업팀에 들어가서 연봉도 받고 지금도 보디빌딩을 해서 먹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이제 동반자지. 어, 나의 인생이고 나의 친구가 될수 있는. 그러면 성엽비성엽비에게 인스타라. 그래. <웃음> 아나 아, 보디빌딩 무시하고 있었는데 인스타라. 1 0 했으니까 음. 내가 보디밀더를 함으로써 그 인스타의 <웃음> <웃음> IFBB 프로 <웃음> 바디밀더쓸수 있는 건가? <웃음> <웃음> 저도좀 <저> 멋있게 <웃음> 다시 보자 할게요 저에게 인스타라영어한 논반자이다 친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 i f b 프로 박주 선수와 아, 장상혁 선수가 함께하는 수다였습니다 다음에는 네. 운동하는 모습도 한번 어. 찾아보러 가고 아, 다음에 한번 다시 많은 선수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